어렵고 멀게만 느껴지는 창업.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제 창업은 그 박사를 마쳤을 때 제, 저희가 했던 공부가 이게 꽤 실용적으로 써먹을 때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에 그냥 다 공부는 공부고 그냥 기업은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큰 기업에 취직을 할까도 많은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저희가 10년 동안 연구했던 그런 연구가 실생활에 써있는 걸꼭 보고 싶어가지고, 주변에 같이 공부하던 친구들과 더불어서 창업을 시작하게 됐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회사는 그스탠퍼드 박사 출신들이 중심이 돼서 4명의 그 박사 출신들을 데리고 이제 시작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연구소 같은 분위기로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학생티도 벗지 못한 상태가 많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이렇게 저렇게 저희가 연구하던 것을, 기술을 이제 모아서 첫 제품을 만들게 됐었고요. 2013년도 말에 저희 의첫 프로토타입이 나와 가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소개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프로토타입을 보시고 이제 많은 분들이 와 이거 신기하다 신기하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제품을 가지고 이제 창업을 크게 결심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2014년도에 본격적으로 회사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는 스트라티오라는 이름을 쓰고 있고요. 스트라시란 그리거로 어떤 층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요는 저희가 인풋 아웃풋의 이미지 뜻으로 어떤 새로운 층 기술을 이용해서 새로운 이미지 센서를 만드는 근적에서 이미지 센서 전문 기업입니다. 이제 그런 이제 원천 기술을 바탕으로 저희가 단순히 그런 부품만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떤 이 부품으로 실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어떤 휴대용 스캐너, 휴대용 분광이라는 그런 개념을 들고 나와서 저희가 실제 이제 판매를 하고 있고요. 이제 올해는 그래도 좀 관목할 만한 그런 매출을 이룰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술을 기반으로 시작한 회사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실 첫 시작하다 보면은 이제 소비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사용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이 기술을 어게다 써야 되냐는 고민보다는 이 기술을 그래도 사용하기 쉽게 만들자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과정을 지나온 게 지난 4년에 저희 회사의 업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기술을 어느 정도 사용자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지난 앞으로의 일들은 3년, 5년 동안은. 사용자가 저희 기술을 보다 쉽게 사용하고 더 많은 곳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소비자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계속 제품을 개발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만드는 제품은요. 한 연필도 크기의 모양인데요. 향후에는 이게 점점점점 점점 작아져서 눈에 보이지 않는 크기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이라든가 핸드폰 등에 저희 이미지 센서가 들어, 장착되어서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해지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제 강사님과 함께 창업에 한 걸음 더 다가가 볼까요? 창업기업은 일반적으로 내가 잘한 것과 내가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창업을 합니다. 그러나 창업은 자아실현을 넘어서 성장기반의 생존과 수익창출을 위해서 부합된 시장의 트렌드와 고객의 니즈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의 사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례를 한번 볼까요? 아이템과 비즈니스 모델의 다각화를 통한 성장한 대표적인 기업은 카카오라 할수 있습니다. 이 기업의 성장 배경을 보면 현 카카오 이사회 의장 김범수 씨가 있었습니다. 그는 PC통신 시절 유니텔을 개발하고 이후 한 게임을 창업한 뒤 합병해서 NHN을 설립합니다. 그후 그는 NHN 해외지사장을 역임하다 퇴사를 한후 프리첼 메신저를 개발해본 이상혁 씨의 아이디어로 카카오톡을 만들어 iWeLab의 회사명을 카카오로 변경했습니다. 당시 기존 메신저 중 많은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었던 네이트온은 스마트폰의 특징을 잡아내지 못하고 단점만이 부각되는 콘텐츠로 취급받고 있었습니다. 이때 국내에서 아이폰과 안드로이드폰으로 양분되는 스마트폰 시장에서 OS의 제한이 없고 무료라는 강점을 이용해 사용자들에게 커다란 편의를 주는 카카오톡의 등장은 시장을 단숨에 제압할 수 있었는데요. 한국에서의 성공 이후 현재는 세계화 정책을 통해 일본, 중남미, 미국으로의 시장 확대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카카오톡의 성공 비결을 하나씩 알아볼까요? 첫째, 카카오톡의 마케팅입니다. 카카오톡 마케팅 비용 0원으로 모바일 앱에서는 앱스토어 랭킹에서 자동으로 홍보가 된다고 판단 소셜미디어와 언론 매체 앱 커뮤니티를 통한 홍보에 집중했고 짧은 시간 안에 톱 랭크에 진입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일반적인 마케팅과 달리 카카오톡 마케팅은 소비자들에게 직접 접근해서 그들도 마케팅에 참여하는 방식의 마케팅이라 할수 있습니다 둘째, 기능의 최소화입니다 카카오톡이 성공을 거두게 된 것은 연락처 기반의 메신저라는 특성 때문입니다 카카오톡은 복잡한 기능을 전부 제외하고 메시지 전달이라는 기능 한 가지에 충실했습니다. 그 이후 소비자에게 피드백을 받으면서 지속적으로 수정해 나아간 것입니다. 셋째, 시장 선점입니다. 기능의 최소화는 개발기간의 단축으로 이어졌고 이것은 곧바로 시장의 선점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초기 사용자들이 총매제 역할로 기하급수적으로 이용자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례도 한번 볼까요? 바로 아이템과 비즈니스 모델의 다각화를 통한 성장한 사례로 허브 아일랜드 등의 시설을 들수 있습니다. 허브가 가득한 예쁜 정원의 길을 걸으면 은은한 허브 내음이 가득해서 힐링이라는 말이 잘 어울릴 정도입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다각화된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처음 시작은 허브 농장의 개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허브의 종류별로 농장 수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꽃길과 함께 산책로를 만들며 가족과 함께 오기 좋은 장소를 표방했습니다. 그러나 허브 판매 등을 통한 매출은 인건비도 충당하기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곧따로 허브 아일랜드는 두 번째 단계로 식용 허브를 활용한 음식을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허브를 넣어 숙정한 갈비와 돈가스 등을 판매하는 레스토랑을 운영했고 베이커리를 운영해 여기서만 맛볼 수 있는 빵이라는 취지로 판매해서 일부 플라시보 효과를 통해 매출을 극대화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기념품의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아이와 함께 오는 가족 단위의 관광객이 많은 것을 파악해서 기념품을 만들어 판매하기 시작했는데요. 특성화된 화장품, 비누 등을 제외한 기념품은 모두 납품업자들을 통해 자체 브랜드화했습니다. 이에 지역의 대형 허브 아일랜드는 허브를 활용한 제품을 개발해서 숙박시설과 스파까지 증설하고 브랜드 가치를 통한 서비스의 확장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유사한 지역 영어마을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990억 원이나 투자해서 영어 교육을 위한 타운을 형성함에 따라 서울과 지역 곳곳에 영어마을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원어민 교사의 높은 인건비와 시설 유지비는 학부모들에게 받는 체험비로는 충당하기 어려워 유지조차 할수 없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체험비 자체가 높아 대중적인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에 지자체에서 개설한 영어마을을 제외하고는 많은 영어마을이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보신 사례와 같이 처음 시작하는 사업자는 늘 공경에 처하기 마련입니다. 본인만의 노하우만을 주장해서 고객한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원하는 것에 내 노하우를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그 노하우가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재산권으로 확보되면 더욱 좋습니다. 이러한 대단위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오랫동안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시작되고 있고요. 그 존재만으로도 많은 신뢰를 주고 있습니다. 또한 독자적인 운영보다는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 부처의 도움을 받아서 확장과 홍보를 할수 있습니다. 또한 한 가지 서비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재방문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보유하려는 노력을 개발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장 동향 분석과 적용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20년간 세상은 빠른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더 이상 창업 아이템은 없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아이템들은 포화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장상에서 누군가는 돈을 벌고 있고 누군가는 시장에 성공적인 아이템을 안착시키고 있습니다. 시장과 산업 그리고 경제현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스타트업을 준비하거나 운영하면서 자신의 서비스와 제품에 대한 트렌드와 현황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정리하는 일도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시장과 산업 그리고 경제의 트렌드와 이슈들을 틈틈이 파악하는 일동안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좀더 넓은 시야로 시장과 산업 그리고 경제 현황의 이해를 위한 참고할 만한 사이트 몇 곳을 소개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바처럼 이 삼성경제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LG경제연구원이라는 이렇게 세 가지의 대표적인 경제연구원이 있습니다. 이 연구원들은 각자 조사하고 분석해서 동향을 제시하는 바가 다소 사뭇 다릅니다. 삼성경제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식견있는 정보들을 함께 얻으면서 커뮤니티에 대한 절대자들에 대한 의견을 저희가 모을 수 있고요. 현대경제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산업과 경제 이런 부분들로 나눠져 있습니다. LG경제연구원은 경제, 산업, 산업 정보를 구체적으로 아주 세분화돼서 저희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이라든지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라든지 한국정보문화진흥원들 같은 경우에는 정보 기관에 대한 내용들, 향후 정부가 나아가야 될 트렌드에 대한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알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이트들을 100% 사용하고 맹목적으로 믿으시는 것보다는 이러한 사이트들의, 이러한 참고자료들이 나오는 것들을 응용하셔서 향후 더 사업에 도움이 될수 있는 방향으로 추론하시고 분석과 노력을 하시는 게 훨씬 더 필요하십니다. 두 번째로 2017년의 산업별 시장 전망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제조업. 제조업 경기는 2017년도 하반기부터 회복세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제조업이 유효생산시설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 수축 국면에 접어들여져 있습니다. 다소 시간은 소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2017년도 하반기부터 유가에 대한 안정화를 통해서 글로벌의 수요 획복, 물동, 물동량에 대한 증가를 통해서 회복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어, 보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는 경기가 수축 국면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는 소비자의 심리적인 요인, 요인과도 맞아떨어집니다. 다소 제조업들이 확장 국면에 진입하게 되면 은 역시 서비스업들도 반등의 기회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둔화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조적인 요인 등으로 소비 부지는 2017년도 등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소비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인 노력, 경제 내 불확실성에 대한 축소 등이 향후 서비스업의 회복, 회복 국면에 진입했을 때 반등의 힘을 좌울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건설업의 경기는 2017년 하반기 이후부터 매우 어려운 수축 국면이 예상됩니다. 건설업 경기의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주거용 건설이 더 이상 물량공사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당분간 건설업 경기는 하락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2015년도 중반 물량을 준공이 완료되기 시작해가지고 2017년도 하반기부터는 건설업이 경착륙을 하면 가장 좋겠지만 경기가 하락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를 통한 시사점들은 산업별 경기순환을 고려하여 경기 흐름에 대한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산업의 경기순환 뿐만이 아니라 개별산업의 경기 국면 판단과 경기 특징을 이해해야 됩니다 둘째 장기화되고 있는 제조업의 경기 하강을 방지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수출 활성화 대책이 요구됩니다 셋째 점차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서비스 업종의 성장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소비 활성화 대책에 서비스 육성 정책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경기 급락 가능성이 상조하는 건설업들은 부동산 시장의 수급 안정을 위해서 연착력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됩니다. 이러한 현재 시장 트렌드에 맞는 글로벌에 대한 사례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버와 에어비앤비는 공유경제의 상승세로 최대 이득을 본 글로벌 스타트업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두 기업뿐만 아니라 전혀 예상치 못했던 분야에서도 공유경제사례 기업으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벤처캐피탈 투자자들은 공유경제사례 기업들이 현재 총 2,200억 달러, 약 256조원의 시장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프라이스워터 쿠퍼스에 따르면 2025년까지 3,350억 달러 약 389조원까지 공유경제 기업들이 성장할 거라는 전망입니다 참고로 이 성장치는 거시경제학과 심리적인 요소들을 고려해서 전망한 것입니다 도시화가 상승되면서 저렴한 가격의 환경을 생각하면서 실용적인 삶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럼 다음에 기업을 통해 공유경제 활성화에 따른 성장기업을 간단히 알아볼까요? 먼저 랜딩클럽입니다 시가총액 48억 달러, 5조 5,800억 원으로 랜딩클럽은 미국을 기반으로 한 P2P 대부업체입니다. 랜딩클럽의 유저들은 온라인에 대출을 요청할 수 있고 다른 유저들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인데요. 크레딧 스위스에 따르면 10년 동안 미국 국채에 투자하면 0% 가까운 이자를 남기는데 랜딩클럽의 평균 이자를 통해 6%에서 8%를 벌어들일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모두 온라인이기 때문에 일반은행에 여러 추가 비용이 없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 다음 이베이입니다. 시가총액 314억 2천만 달러, 36조 5,100억 원으로 이베이는 공유경제의 최초 수혜자라고 볼수 있습니다. 쉐어링 플랫폼을 기반으로 지어진 이베이는 앞으로도 전세계 여러 오픈몰들을 사들이면서 영역을 넓혀갈 예정인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옥션과 지마켓을 사들이면서 한국 오픈마켓 점유율의 67% 이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시작하는 아이템은 거시적인 환경 분석을 하셨습니까? 당신의 아이템 혹은 서비스는 3년 뒤에 혹은 5년 뒤에 어떠한 형태로 남아있을 것 같습니까? 당신의 기업은 3년 혹은 5년 뒤에 시대적 사회적 동향과 트렌드에 맞춰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여기서 시장 진입에 대한 전략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내 제품을 그들이 사주기를 바라는 것보다는 내 제품을 그들이 살수 있도록 지속적인 변화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들의 사업의 제품군을 로드맵을 제시하고 손익분기점에 대한 명확성을 제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량적인 지표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 뭐 굉장히 너무 거창한 질문이어서 대답 드리기 어려운데요. 사실 창업을 할때 사실 많은 창업가들이 내가 어떠한 미래를 맞닥뜨리는지에 대해서 상상하지 못하고 시작을 합니다. 사실은 저희 기술을 완벽하게 만들고 싶어서 기술을 판매하고 싶어서 시작했던 게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사실 창업을 이제 3년, 4년 이렇게 하고 난다 보니까 정말 많은 것을 고려해야 됩니다. 회사의 회계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노무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법률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특허로 어떻게 기술을 보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점점 더 저는 그래도 엔지니어, 박사 출신인데 이런 것에선 손을 떼고 정말 회사의 살림을 맡아야 되는 큰 그림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회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성장에 따라서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계속 바꾸면서 자기가 모자란 부분을 책임지는 게 창업자고 사장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회사가 당장 필요한 게 뭔가를 끊임없이 찾으면서 좋은 인재를 영입하고 회사를 회사답게 만드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타트업을 시작한 지 이제 4년 됐는데요. 이제는 저희 회사가 총한 17명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회사의 느낌을 갖춰나가겠고요. 이제 3년, 4년, 5년 더 지나면은 더큰 좋은 회사가 될것 같습니다. 시장 동향이 변화함에 따라 성공했거나 실패한 사례가 있을까요? 네, 이미지 중심의 트렌드를 캐치하지 못한 비운의 기업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사람들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많이 사용하게 되었고요. 특히 자신의 감정을 빠른 시간 안에 많은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트위터는 한때 2013년도에 11조 원 이상의 가치를 지닌 전세계 최대 SNS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미지 중심의 소통을 시작하면서 단순히 140자 이내에 텍스트를 중심으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트위터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의 사용 빈도가 점차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2016년 12월 현재 경영 악화로 인해서 2013년도 대비 40%의 인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현재 공모가보다 낮은 주가의 트위터는 미래를 좋지 않게 평가하는 투자자들의 관점이 반영됐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 이와 정반대로 LG의 포켓포토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의 하드웨어 성장과 더불어서 사람들은 디지털 카메라 대신 편리하게 사진을 촬영할 수 있게 되었고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사진을 찍는 비율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사진을 인하하는 시장 또한 성장하게 되었고 이를 반영하여 LG에서는 스마트폰과 연동해서 사진을 출시할 수 있는 미니 프린터를 포켓포터로 출시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외면을 통해서 판매량은 굉장히 미비하였습니다. 시장에서 안착하지 못한 실패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시간이 지난 후에 소비자들의 인식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졌고요. 일정 광고를 통해서 시청할 시에 무료로 사진을 인화해주는 우체국 프리포토 서비스라든지 셀피카 같은 서비스들은 현재 사람들에게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앞에 트위터 아이템과는 반대로 너무 일찍 시장에 진입한 아이템이라고 볼수 있습니다.